원소 분석인데 화합물을 응. 이루는 원소들의 구성 비율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음.. 탄소수소산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을 측정해서 화합물을 이루는 탄소수소산소의 산소, 질량비를 구하는거예요 응. 먼저 염화칼슘은 네.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네. 음, 산화구리의 산소 성분은 치료에 산소를 공급해서 치료가 완전 연소될 수 있게 해요. 음. 아, 이번엔 완전 연소네요. 불완전이 아니라. 네. 그리고 염화칼슘은 물을 잘 흡수하니까 네. H2O를 아... 흡수하고 네. 수산화칼륨수용액은